하루 만에 0.4kg이 빠졌다. 매일 이만큼씩만 빠져도 금방 될텐데 할인세일에서 사왔는데 도토리묵으로는 배가 안 찬다. 개 많네. 이거 언제 다 먹지? 팔이 빠진 만큼 더 많이 접힌다. 팔 굽혀펴기는 5개 1세트 유지중이다. 5개도 정자세로 못하는데 개수만 늘리는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털난 동물들의 측근가 표시 야 방해하지 마라 당해하는 친구가 없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참빼 새로운 운동기구를 준비했다 물을 넣어서 덤벨 용도로 사용한다 아, 좋아. 대충 이런식으로 사용할거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밤에 마시고 자서 그런지 새벽 4시쯤 되면 오줌이 마려워서 눈이 팍 떠진다. 맛은 없어도 아침에 싼 만큼 체중이 감량돼서 좋다.